세토 팬님의 영상 작업을 돕기 위해 강제 고용된 AI 비서 팬순이입니다 여러분들께선 대박 날 확률이 99.99%의 상품을 출시 전에 미리 아신다면 어쩌시겠어요? 최근 돌아다니다 보면 정체를 모를 미소녀 캐릭터 광고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바로 카카오 게임즈에서 퍼블리싱하는 모바일 게임 우마웃음에 우리말로 직역해서 말달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작년 2021년 봄에 일본에서 출시하여 올해 2022년 4월 1일 기준으로 1,400만 다운로드를 돌파했고 전세계 시장도 아니고 일본 시장에만 출시했는데 1년간 추정 매출이 1조 원 이상이라고 하는 게임입니다. 카카오게임즈 조계현 대표는 5월 3일 실적 발표에서 일본에서 검증된 게임성을 통해 국내 매출 3위 내에 들어가는 성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일본과 가치장 기간 유지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게임이 일본에서 출시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화제가 되었던 일본 유저들의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제독도 마스터도 프로듀서도 단장도 지휘관도 사령관도 지배인도 선생님도 기사군도 여행자도 모두 경마하러 가서 돌아오지 않아 라고 당시 유행하던 모든 모바일 게임에서 플레이어를 지칭하던 호칭을 써서 모든 모바일 게임 유저들이 우마무스매를 하기 위해 다른 게임을 접었다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국내에선 출시하지도 않았지만 언어제약을 넘어 우회 접속하여 일본 서버에서 게임하는 한국 유저들까지 많았고 이 게임을 다루는 한국 유튜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카카오게임즈에선 최근 이 우마무슴의 게임 광고를 4월 초 오프라인을 시작하여 사전 예약일인 4월 26일 기점으로 오프라인 어디에서나 볼수 있도록 지하철, 승강장, 전자상가, 버스, 건물 옥개 광고, TV, 포탈 사이트 배너, 기타 등등 전방위적으로 광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고업계에서도 현재 우마무슴의 광고 점유율에 대해 국내에서 보기 힘들었던 규모라 하며 놀라고 했습니다. 카카오게임즈에서도 성공을 확신하는 자신감이 엿보이는 역대급 광고 물량이죠. 예쁘장한 여자아이들이 나와 춤추고 노래하는 몇몇 영상을 보고 특정 취향의 사람들을 타겟으로 한 게임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속은 겁니다. 이 게임은 일본의 경마에서 실존했던 경주마들을 의인화한 게임으로 실제 경주마의 성격과 외모는 물론 실제 있었던 사건 사고 경마 시스템 까지 아주 사소한 것까지 병적일 정도로 엄청난 고증을 기반으로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을 이루어낸 게임으로 매력적인 의인화 캐릭터의 디자인까지 더해져 수많은 캐릭터들의 캐릭터성을 부여했습니다. 게임과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우마무스메들이 실제 말 모델과 이야기들의 고증을 찾는 것도 큰 재미입니다. 흔히 경마라 하면 사행성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게임은 게임 내에선 플레이어는 트레이너가 돼서 그 경주마를 의인화한 여자아이 우마무스메들을 키원에는 열혈 스포츠 육성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육성 시뮬레이션 하면 대표적인 게 프린세스 메이커가 있지요? 그 프린세스 메이커의 재미가 수많은 캐릭터로 수많은 스토리로 수많은 라이벌이 존재하는 게임이라 할까요? 그 육성의 재미는 물론이거니와 경마 장면 역시 실제 경마를 방불케 하는 역동적인 경기 장면과 해설까지 아참 여기서도 또 화제인 고증이 있는데 경기 해설자의 대사들도 실제 경마 해설자들의 실제 발언들을 차용하거나 패러디한 곳이 많다고 하더군요. 또 우마무스매들이 달리는 장면까지 만화적인 달리기 모션 포즈가 아닌 실제 달리기 하는 모션 고증으로 또 화제가 되기도 하였죠. 아무튼 이 게임이 지난 4월 26일 사전 예약을 실시하고 1 1일이 지난 5월 6일에는 사전 예약 100만 돌파를 했으며 현재의 광고 추세로 볼때곧 출시일이 임박했다는 관측입니다. 게임 애니채널도 아닌데 왜 굳이 이런 뉴스를 다루느냐 자 이러한 때 우린 뭘 해야할까요? 바로 주식 사세요. 역사상 모든 기업에서 게임은 물론이고 대박 상품을 유통하면 해당 업체의 주가는 폭등했습니다. 심지어 이번엔 그 게임성과 캐릭터성 완성도가 검증이 완료된 게임입니다. 폭등이 예정되어 있으면서 현재 아직 오르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히려 최근 떨어져 있는 상태죠. 5월 20일 기준으로 주가 58,900원. 약 6개월 전 오딘이라는 게임의 성공으로 보였던 주가 상승 폭대처럼 최소 10만 원 이상 갈 거라고 생각됩니다. 주식은 소문에 사서 실현되면 팔라는 소리가 있죠? 지금이 그 소문에 떼이고 검증된 소문입니다. 다들 돈 많이 버세요. 제 덕분에 버시면 팬데토페님께 계좌 후원 대환영합니다. 아참, 팬데토페님께서 협찬 광고를 받으셨습니다. 와아아아아아아아아